자 오늘 작품을 하나 할 건데요 주문 받은 작품입니다 노자의 문구예요 노자 아시죠 이 노자는 우리 동양에서 가장 사랑받는 위인에 속하죠 공자님하고 노자 이두 분이 비조라고 할수 있는데 동양사상에 공자님은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적도 많고 그런데 이 노자를 싫어하는 사람 못본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자의 사상 자체가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무위 자연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지 노자는 두고두고 동서양에서 사랑받습니다 노자는 왜 노자인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수십 년 있다 태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늙어서 태어났대요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80년 동안 뱃속에 있었다던가 효도는 못한 것 같은데 뭐 신화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태어나셔서 노자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기운이 우주에 퍼져가지고 태상노군이라는 신적인 존재로까지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도 노자에게 막 기도도 하고 그런 노자 사당도 많고 그렇죠 이 노자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분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도덕경이죠 도가 있고 덕이 있어서 합쳐서 도덕경인데 도덕 책이 있었죠 반공도덕 옛날에 그 도덕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노자는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도덕경 동양인문학을 관심 있는 분들은 필독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중에 오늘은 8장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상선약수 수선리 만물 마저 뭐 그렇게 나온쭉 이어지는 말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일부분을 쓸 거예요. 설명이 약간 필요해요. 상선이 무엇인가? 이 상은 위를 말하죠 시야가 넓어지는 자리를 위라고 합니다 갈매기 조던나나아듯이시 높이 올라가는 새가 멀리 본다 바로 그 경지 권능은 커지고 시야는 넓어진 상태를 상이라고 합니다 거길 향해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고 모든 인류는 그렇죠 그 진화하려는 상승하려는 욕구가 있죠 그렇게 한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상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선자는 원래 양양자 이게 양양자입니다 고대 뭐 하나 더 하기도 하고 양의 뿌리죠눈그 밑에 입구자 양과 같은 입 양이란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항상 좋은 것이었어요 착한 것이었어요 순하면서 말잘 듣고 우리를 이익되게 하니까 그래서 양양자 들어가는 자들은 전부 좋은 뜻이죠 오를 의자 뭐 상서로울 상자 우리 민족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길을 양자 등 들어가는데, 이 상선, 우리가 진화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상선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같은 약자가 자주 나옵니다. 무엇과 같다. 이퀄이에요. 이것이. 바로 물과 같다. 이 말하신 거예요. 물의 어떤 측면 때문에 같다고 하신 것인지. 자, 여기서 약하고 동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비슷하다는 거지 아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자가 물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물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물은 첫 번째로 아래로 흐르죠 낮은대로 임한단 말이죠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관계성에서나 모든 것에서 일단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아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이르죠 그런 방향성 그런 것을 중요시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용기 속에서 항상 그 모양을 만들어서 적응할 줄 알고 그런 것들 그래서 상승약수 다음에 나오는 말이 숫자가 한번더 나옵니다 물은 선 다시 한번 나와요 리 이롭게 한다 선리 좋게 하고 이롭게 한다 만물에게 그러면서도 부쟁 싸우지 않는다 여기 뭐 이자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마이을 이자죠 요거 들어가는 글자들은 항상 and나 but 이에요 이어주는거죠 그리고 또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나죠 그러나 싸우지 않는다 일본에 다가가와 가쿠라는 바둑의 레전드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유수 흐르는 물은 부쟁, 선, 앞을 다투지 않는다. 물길이 서로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와 내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니까. 결국은 바다로 가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어느 분이 요청해 주셨고 기분 좋게 오늘 그 문장을 써볼 겁니다.